제가 학계에서는 그런 별명을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이제 여기 하나 생명 오고 나서부터는 막어 약간 사무국분들이 뭐 m c 까에닮았다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다 보다 보니까 좀 그런 <웃음> 부분이 닮은 것 같아서 좀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좀예 색달랐어요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한나생리 e스포츠 서포터 역할을 맡고 있는 비스타 오여성입니다. 저 네, 아프리카, 아프리카 2대형으로 깔끔하게 이겨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. 확실히 주형을 이기니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고요. 일단 같은 팀이었어서 좀 슬프기도 하지만 네, 제가 이겨서 몹시 기분이 좋습니다. 역시 베테랑 전수시다 보니까 항상 항상 잘해주고, 항상, 제가, 어, 약간, 제가 못한 부분을 좀더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선수라서, 되게, 이번에 계속, 하, 계속 함께 할수 있어서, 좋습니다. 음, 지금 합으로요? 네네네. 저는, 6점? 합은 그렇게 지금은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서. 그래비요? 음, 그래, 그니까, 러 잘하는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, 뭐, 잘한다고, 잘한다고 해주시니까 일단 감사하고. 음, 그래, 음, 상대가 이제, 약간, 시야에 안 보이거나, 뭐, 갑자기 막 미니언이 뒤에 있었는데, 미니언을 지운 다음에, 뭐, 거기서 확 보는 거나, 좀, 그래비, 그니까 상대가 예상하지 못할 때 그래비 날리는 게 제일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혹시 라인 관리라던가 약간 저희 원딜이 어떻게 하면 포지션을 잡는지 제가 어쩔 때는 들어가고, 어쩔 때는 지켜줘야 되는지 그런 걸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, 저랑 되게 비슷한 각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제가 지은이랑잘 맞는 것 같아요 제 안에 또 다른 한 명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솔랭에다랑인터뷰에때랑다 하다고 다 많이 예스, 예, 얘기하시는데 거의 전혀 그러지 않고요. 저는 음, 항상 그대로 소심한 성격이라서 예 네, 컨셉이 아니라 그런 소심한 성격이라 이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예, 제가 묘역이 왜 됐냐면 저는 그 제가 묘역 발음을 잘 못해서 스크림때 이제 항상 묘역을 자꾸 발음을 못해서 지훈이가 약간 놀리듯이 그러면 이렇게 생겨 생기게 됐어요 갑자기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개, 귀여우면서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, 제 생각에는 많이 마음에 듭니다 태양의 톱틀리어파이크 어, 라인을 못 먹기 때문에 만약에 라인을 같이 밀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 태양에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일단은 지훈이가 제 지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랑 이제 그 다음이 기태 이제 그렇게 칼발람을좀 좋아해서 네, 그렇게 주도를 많이 한것 같아요. 일단 지훈이가 제일 최 우선. 네, 저희 형이 그렇게 뭐한한달 정도 했다가 음... 그 막... 결과는 좋지 않아서... 네, 했기 했었습니다. 아니요, 그냥 그거는 비 비슷한... 제가 방탄소년단 비분 팬이라 그렇게 짓게 됐고 닉네임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. 형이랑. 제가 학계에서는 그런 별명을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, 이제 여기 하나 생명 오고 나서부터는, 막, 어, 약간, 사무국 분들이 뭐, MC가 닮았다, 그러는데,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근데 이제, 보다 보다 보니까 좀, 그런 <웃음> 부분이 닮은 것 같아서, 좀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, 좀, 예, 네, 색달랐어요. 저는, 더부터, 사일런스 해보고 싶어요. 약간, 이제, 조합을 봐야 되긴 한데, 상대가 망해져서, 궁이 만약에 더 좋잖아요. 그러면은, 막, 오른으로, 뭐, 제가 궁을 하거나, 약간 뭐, 요네로, 뭐, 궁을 하거나, 일단, 혼차를 막열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많으면, 사일런스가 좋아서, 궁기로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라인전도 해보진,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, 라인전도 그래도 괜찮게 쓰이는 것 같아서. 네, 살라스를 제일 하고 싶습니다. 이번에 스프링 목표는 일단 프로 불 무조건 들어가는 게최우선목표가 일단 풀업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. 음, 이번에 다음 경기 또 다해서 2대형으로 깔끔하게 이겨볼 테니까 다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대 감사하겠습니다.